노를 집혀라, 망치를 꺼내라. 낡고 허름해 보이지만 우리의 혼이 쌓여 있다고. 아하하하! 철광은은 필요 없어, 재료는 오직 앙크라시오. 더 힘차게 두들겨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게. 즐기면 돼 심각해. 우리들의 즐거운 환호 소리에 템포를 맞춰가는 망치, 망치. 소리 전설의 걸작 을 탄생한다네 Cheers Cheers 탄생한다네 밤들가 돌아왔네 전설이 춤을 추네 그무는는 그냥, 강력하기만 한게 아니야 디자인도 중요한 나의 에센스 그걸바운티르가 만드는 건 논센스 그냥, 그냥, 가 봐도 냥 그냥, 로맨틱. 자, 이리로 와서 당신도 이 순간을 즐겨요. 그 노래 탓에 새벽이 온다 해도